안녕하세요. 뭐든지 원샷해보이는 남자 원샷맨입니다. 참. 오늘은 토네탄을 마셔볼 건데요. 토네탄은 왜 착한 수분이라고 하는 걸까요? 정확한 말로는 1 0 가지 과체에 저칼로리 착한 수분이라고 하는데요. 저칼로리 단어는 법적 규정이 있어서 함부로 쓸수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경쟁사 제품과 확연한 차별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또 착한 수분이라는 말은 천연 재료를 표현하는 거라고 하네요. 기존 이웃료와 달리 코네타에는 자몽, 백호도, 사과, 양배추 등 10가지 과채 수분이 들었다고 하네요. 그런 여기까지 과체수 부분 들어간 이 코넥타는 원체 또 보겠습니다. 차! 정말 얼음을 넣어서 그런지 더 시원했는데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